자, 이번 시간에는 어...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 파일은 읽기, 쓰기, 그리고 실행이 상당히 명확합니다. 하지만 디렉토리는 읽기, 쓰기, 실행이 좀 불분명해요. 그래서 어, 좀잘잊어먹기 쉬운 이야기인데 대충 한번 쓱 보시고 굳이 뭐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보시면 돼요. 아셨죠? 자, 우선 저는 어 실습을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mkdir 음 펌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. 세미콜론. 그다음에 cd 펌 m 을 해서 그 디렉토리로 안으로 들어가고 어 echo hi 를 음... 어디다 할까요? perm.txt에다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per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시는 것처럼 perm.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갈게요. 부모 디렉토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자, 그러면 ls-l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erm 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죠. 예.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 대한 이 아더의 예. 권한은 읽기와 실행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아더에 대해서 읽기 권한을 없애버려 볼게요. 자 chmod 그리고 펌 이렇게 하면 안되고 중간에다가 아더 h e r 빼기, 뭘 빼요? 읽기 거어냐 read 엔터 자 ls-l 그럼 펌이라는 파일 디렉토리는 보시는 것처럼 r이 없어졌어요. 자이 상태에서 아더 e r 에 해당되는 k8805가 저 디렉토리로 들어 저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려고 하면, ls-l, perm, 엔터치면,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perm에 e r 에 r을 넣어보죠. chmod, adder에 더하기, read, perm에게 ls-l을 했을 때, 보시는 것처럼, perm 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의 목록이 출력됩니다. 즉, R 이라고 하는 액세스 음, 모드는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디렉토리 안에 소속되어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열람할 수 있느냐, 없느냐와 관련된 기능입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두 번째 자리는 W가 오는 자리죠. W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chmod 아더의 빼기 W perm이라고 하고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perm은 어, W가 없죠. 원래 없었나요? 예, 없죠. 아무튼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음... cd perm으로 해서 perm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갔고요. 이 디렉토리 안에서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. touch a.txt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. 즉, per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권한이, 권한 중에 w라고 하는 액세스 모드가 없다면 우리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rm perm.txt를 했을 때 어...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뜹니다. 왜냐? 그 디렉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디렉토리에 속해 있는 파일에 대해서 어,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. 물론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. 왜냐? 쓰기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. 자 그럼 쓰기 권한을 한번 아더 e r 에게 줘볼까요? chmod 5 더하기 w 범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터치 테스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. rm 테스트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라는 파일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디렉토리에 있어서 리드는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write는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생성하고 어,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실행의 경우에는 실행을 아직 안했군요. 자 chmod o d h e r 에 대해서 x를 빼고 제가 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. 제 상태예요. 자, 이상태예요 perm이라고 하는 예, 실행 권한을 뺀 디렉토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가 됩니다. 반대로 제가 x를 추가하면 실행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즉, x, execute,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렉토리에 cd명령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, 없느냐,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그냥 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음, 이쪽에서 해야겠네요. 자 여기 per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저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할수 있잖아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디렉토리에 대한 어, 모든 저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파일과 또 모든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모두를 바꾸고 싶다. 그러면 changeMod 그리고 minus r 어, other w 그리고 p r m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minus r 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리커시브 입니다. 재기적으로 이 펌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있다면 그 디렉토리를 또그 안에 또 있으면 또그 모든 디렉토리를 다 수정한다 라고 하는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디렉토리에서의 권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